앉으세요 세요 지금 제 사이트가 강자갈 사이트고 포도블럭 같이 생긴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로 옮기고 싶은데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겨도 되는지 가자가자 텐데, 된데, 텐데. 된데. 텐데요. 아, 미안해. 오, 미안해, 미안해. 누나가 강의 두고 나갔어. 미안해, 미안해. 저 혼자여가지고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라고 <웃음> 하셨어요. 포토블럭 사이트가 강의가 발도 안 아프고 좋을 것 같아요. 왜, 목은 말라? 그렇게 놀고. 목은 마른가? 돌아다녔으니, 목이 마르죠. 다 먹었어? 다 먹어? 이야, 물다흘렸네 잘했어. 멋있다. 너무 더워서 <웃음> 머리를 묶어야 될것 같아요 재밌게 놀았어? <웃음> 귀여워 운동해 <웃음> 가 새로 생긴 데라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어가지고 덥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늘 아닌 곳은 너무 더워요 그리고 평탄화하려고 이거 한 묶음 더 샀습니다 트렁크 단을 안 내리고 평탄화를 하면 생각보다 평탄화가 잘 되거든요 경사만 약간 메꾸면 되는 거라 저는 트렁크 단을 내리고 싶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오, 좋아. 오, 괜찮은데요, 오늘? 어허. 이쪽도 평탄화를 하고 싶은데 오늘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오. 그래도 오늘 만족스러운데? 괜찮은데, 오늘? 어땠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움직이면 너무 더워요. 엄마, 강의. <웃음> 아니 미안해. 미안해. 몰랐어. 아니 누나 아직 안했는데. 내려가보세요. 강이 내려가보세요. 내려가세요. 아이 내려가보세요. 내려가보세요. 잠시만 내려가보세요. 강이 내려가보세요. 내려가보세요. 내려가보세요. 잠깐 내려가보세요. 바닥을 쓸어야 하는데 청소할 거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깔겠습니다. 아니야 내려오면 안 돼. 제가 올라가 보실래요? 잠깐만. 자가 올라가 보실래요? 많아가지고 충격 먹어서 꼬리 텐트를 사왔거든요. 그거는 금방 치니까 한번 해볼게요. 줄 모르 니까 타프는 따로 안 치는 대신 에얘들좀 세워 줬 어요. 처음 신상할 때 스트링 대신 웨빙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샀었거든요 근데 안 써봤어요 예전에 한번 쓰긴 했는데 그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다시 공부해왔거든요 오늘은 스트링 대신 웨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확실히 공부를 안했나봐요 더 어려워가지고 그냥 스트링을 할게요. 아 모기가 너무 많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어? 모기 뭐 모기 뭐 방에 앉아 이 뚜껑에 있는 분리수거함 샀어요 하나는 분리수거 하나는 일반 쓰레기 쓸 거예요 이거 어, 잠깐만 열방 정도 물린 것 같아요 <웃음> 아 모기 너무 많아 버물리도 안 가지고 왔는데 해가지고, 제일 그게 아닐 것 같아. 그지 강아? 강인나안 물리냐? 뭐지, 비가 올것 같지? 만들어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모기! 들어가고 싶은데 <웃음> 제가 오늘 메뉴를 삼계탕을 가지고 왔어요 <웃음> 마음속사 끓이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재료들을 손질을 해와서 다행이에요 원래 닭이 한 마리 들어있거든요 근데 냄비가 딱을것 같아서 한 마리만 가지고 왔어요 헐헐 헐. 어떡해 싫어가 싫어요? 헐 대박 저 밀키트에 포함된 육수랑 안 가지고 왔어요 저 그냥 생닭 삶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물도 없네 저 그냥 생닭 삶아 먹을게요 <웃음> 지금 물이 안 녹아가지고 얼음을 넣을게요 오늘 캠핑 망. 어, 비올 것 같아. 지금 하늘이 엄청 어두워졌어요. 비 오면 내전. 짐을 옮길게요. 어, 여러분 비 와요. <웃음> 와 대박. 이봐. 오늘 타프도안 쳤는데? <웃음> 아이고 나못 살아 지금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리거든요? 소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비가 다 들어와요 근데 <웃음> 위에, 위에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쳐놓길 잘했다 안 쳐놨어 큰일 날 뻔했네 생각보다 많이 와요.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와? 갑자기 많이 와 미쳐. 근데 제가 고체 육수가 있거든요. 이거라도 넣어볼게요. 삼계탕에 전복도 넣어 먹으려고 전복도 가지고 왔거든요. <웃음> <웃음> 뭐야, 왜것도안 돼? 분명 이게 아까 됐었거든요 스토브가 근데 지금 또 하려니까 안 돼요 물이 있어서 그런가 젖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선풍기로 말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라면을 먹거든요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왜지? 왜 안되는거지? 입 이거에다가 옮겨서 해 볼게요 얘가 익을지는 잘 모르겠어 배가 아파요 뭐... 그래도 익기는 해요 지금 닭이 하얘졌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끓어요! 오! 대박 그리고 닭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 소금을 두고 왔어. <웃음> 냄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캠핑장 갔을 때 시설이라면 너무 좋은데 다파지서 가고 산책로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평일에 가서 가지 풀들 죽이는 농약 제초된가 그게? 그거를 뿌리셔가지고 강의로 내려놓기 좀 그래서 저번 캠핑 때는 강의랑 생체을 얼마 못했어요. 오마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호드블록 사이트여가지고 강의가 아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지금 자고 있어요. 전복 먹어볼게요. 살치면 어, 금방 떨어지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이것도 될것 같아서 그냥 먹을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가 고체 육수를 넣어서 그런가 국물도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우선 닭다리 먹어보고 괜찮으면 나머지 것도 할게요. 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음. 오, 진짜 삼계탕 국물 맛이 나요. 대박. 대박 f e 음 맛있어 <웃음> 육수를 넣어가지고 간입해서 맛있어요 지금 그냥 전복 버터구이도 다 만들어서 밖에 정리하고 차 안으로 들어올게요. 내일 아침엔 더울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았어 누나 문기 엄청 많이 물렸어, 상아. 누나 엄청 간지러워. 자고 왔는데 세거지할 때도 파리랑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웃음> 전복 해먹어야 되는데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먹기가 너무 많아 한 20방 물린 것 같아요 진짜 이 꼬리 텐트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어 <웃음> 맛있게 먹은 놈 우리 강아지 맛있게 드셨어요? 잘잤어 잘써 강아지? 응? 네! <웃음> 어, 저녁에 네. 보통 10시에 불 끄거든요? 네네네네 어, 끌, 끌.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네네 문이은사무실네네 네. 감사합니다 하1시에게요 네! 있어 <웃음> 누가 오셨는데 강아지도 데리고 와가지고 강이가 오늘 강이 기분이 좋나봐요 강아지 보고 신나가지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웃음> 이거 이거 스토브는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돼 전복 먹어야 되는데 그냥 캠덕션으로 해야겠어요 캠덕션은 프라이팬이 없어서 그냥 그 냄비에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세 바퀴 돌고 이제 다시 자요 참 강락했어 어구 다리 올리고 있냐 h a t a t a 저는 이제 씻고 자야될것같아요강의 뭐할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요 저 하얀거